우선 물질을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물질을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가고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때 움직여지는 방법에 수동수송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수동수송, 패시브 트랜스포트라고 해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단순확산입니다 단순확산, 촉진 확산, 확산. 그러니까 자, 높은 에너지가 져는 예를 들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어떤게 자연법칙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 자연법칙이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대로 물질이 움직입니다. 흘러갑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자연 법치로 다갈것 같으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풀어야지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돈 있는 사람이줄 수는 없잖아.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하고 어? 응? 뭐, 인민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유법칙 따르면 돈 가진 사람이 돈을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 가졌는 사람을 무작정 뺏으려 그러면 뺏기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나? 맞죠? 심지어, 누구, 뭐, 예를, 이렇게 들었대요. 그, 월음보 핏이, 길을 가다가 1달러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이런 네, 생각이요 죽을까, 안 죽을까. 죽안 않을까. 누구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만은 워렌토 핏이 참 유명한 사람이라는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도둑이 들어가서 보니까 가져갈 만한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빈걸로 나왔대요. 빈걸로 나왔어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 하면은 세계적인 부자. 원낙프핏이야참 검소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까? 안쓰지야 아주 굉장한 돈을 참 사회에 기부하잖아. 그게 사실은요. 그 미국 민주주의인 진짜 좀뽐만들기입니다 놀랍죠 그죠그 사람이 자기 쓰는거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모른버핏은 주식을 하더라도 어떤 주식합니까?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코카콜라, 햄버거 그거 먹으면서 이것 좀 사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저렴하게참 검사하게 살아요 가진 게 어묵하지만은 그돈또 아낌없이 내잖아요. 너랍죠 우리 여성과 그래 낼수 있겠나? 아깝고 있어. 근데 그래 검사하게 살수 있겠느냐? 참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움직이는 사람, 태반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그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 어? 그렇게, 참, 유대인 말살 정책까지 쓰고, 몇백만, 몇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어,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헛되어서 자기 나라한 없으면서, 응? 어? 지금까지. 그래 이제 나라 하나 만드는게 이스라엘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도와주는 나라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자아뭐힘 힌만되면 뭐, 이스라엘 저거 어? 완전히 침공해서 세밀리려고 하는 적대국에 가던 철이잖아 놀랍죠? 사실은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요. 심지어 다 유대인이다 고거면 돼요. 어? 북한에 잡혀갔어 그 윈비어 사건 있죠. 윈비어 그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 그서 거문당에서 풀어줬는데 집에 가서 며칠 만에 죽었잖아요. 그 부모도 유태인이거든요 끝까지 검전적으로 재판을 해서 지금 어? 북한 자산이 있는 것을 전부 동결해가면서 돈받아내고 있잖아요 뭐 어찌됐든지 자 지금 이 조금 열기로 갔지만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물질이 운반내는 수동수송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입니다. 용질 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부피 변화는 없다. 이기고요. 자, 지용성 물질 같으면 수용성 물질, 수용성 물질이라도 한8옴스롱캔데 0.8 나노메타 사이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은 막을 통과를 합니다. 그것보다 크면은 통과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그 다음에 촉진 확산 방법이 있어요. 자, 촉진 확산은요. 에, 육모, 상피, 세포막을 사이에 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영양소가 이동은 하는데 이때는 에너지는 필요 없지만요. 운반체 그러니까 그 물질을 이렇게 포터 옮겨다 줄수 있는 그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운반체가 필요 없다면 단순 확산이고, 운반체가 필요하다면 촉진 확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능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 자, 그 다음은 오스몰로 뭐 넘어가고, 수동수송에 뭐상투연과 나오고, 능동수송에, 자, 능동수송에 자, 이거는 운반체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능동수 자, 능동수성 뭐, 에너지 이렇게 배울까? 능동에 이렇게 배울까? 에너지 운반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에너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이와 같이 퍼프 이용하는 데 쓰는 에너지입니다. 소디오 포타슘 교환, 펌프, 돌아가죠. 우리가 세포 속에서 세포 내액 속에는 포타슘이 많아요. 그런데 외액에는 소듐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듐이 세포 내에 들어가 있다면 은 세포 내액 속에 있는 소듐을 세포 외 바깥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소듐, 포타슘, 그러니까 소듐 뽑아내고 포타슘 들어갑니다. 펌프를 돌려서 작동시킵니다 그게 소듐포타슘막교환펌프라고는 그게 에너지.